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했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한인어 외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거야, 거야. 거, 거, 거. 이 아빠가 죽은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 겟니, 겟니, 겟니. 엄마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아빠! 야무지게 담은 니과꼭진인 두주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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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란 네, 애들 저... 동박바라이고 지금부터 요 방송 겨울 부장님의 복장 상태가 으, 좋지 못한 것에 대해 볼티을설명하겠 음, 음, 기분 좋은 세상에 비. 랄랄랄랄 정례 좋은 정, 아침 정, 정, 정, 정.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지각도안 하고 인는까지고분고분하니까더 불안하네 그러내가 아닌데 엥? 뿅뿅뿅 음? <웃음> 제 하이 맞아? 영어책도 보여? 제가? 책빼본게 처음이지 아마 맞니? Who are you? 장수야 안녕? 어. 오늘은 간식 좀안 갖고 왔니? <웃음> 아 오늘은 내, 내, 내, 내일 많이 준비해 올게!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빠… 하니야 이제 아빠는 안심하고 일하러 떠날 수가 있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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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하나, 둘 셋, 흠... 어, 어, 어, 번호 끝 좋아 흠, 갑자기 이렇게 우리 육상보원을 집합하라고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특별 간식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저희 살짝 설명 대신 이렇게 붙여넣을 테니 읽어봐라 탁탁탁탁탁 구독! 좋아요! 클릭! 오이, 뭐야? 아울렛 초특가 세일? 이 멍청아! 그건 광고고! 그 아래를 보라고! 세계 주니어 육상 참가 선수 선발대회 호주을일버른 벌은... 나도 꼭뛸 거야! 꼭 대표 선수로 선발되고 말 거야! 이젠 정말 자신 있게 뛸수 있어! 울면서 뛰지 않아도 돼! 날아 뛸 거야. 우주로 갈 거야. 세계 대회로. 이제 진짜 엄마를 위해 달릴 거야. 안에게 박수를 보내 줄 아빠를 위해 달릴 거야. 웃으며 웃으며 달릴 거야.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거야. 장순네집 쪽. 음, 좋아요더 눌러줘!!! 엄마, 나 오늘 일찍 학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휴, 나도 모르겠다 창수 녀석이 그 난리를 치는 거 봤잖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갑자기 한인가 허니인가 하는 애를 아침 식사에 초대한다고 어제 저녁부터 징징거리며 속을 태우니 못살아… 당신이 한이 안 좋게 보는 거 듣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놓쳤지 않았어? 한이 아빠, 어? 중동 건설 현장 소장 어? 지금쯤 우리도 큰돈 어? 그애 아빠가 그렇게 잘나가는 사람인 줄 누가 알았나요, 뭐? 그니까 러 지금부터라도 잘 사귀어 둬요! 어... 내가 잼민이에요? 한이랑 친구로 지내게? 나 참... 아 그냥 갈래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하니야 어? 괜찮아 들어와 내가 다 말씀드렸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노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 널꼭 데려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엄마! 아빠! 여긴 하니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어 그래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서 오너라네가 하니라는 애구나 장수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라 아, 엄마도 참 하니가 나쁜 아이들하시나봐 하니가 얼마나 음? 저를 케어해 주는데요 하트하트 <웃음> 하트. <웃음> 그 차마다 <웃음> 장어푸글푸글 <웃음> 이제 손님이 왔으니 밥 먹자 하니 여기 앉아 마음 푹 놓고 먹어 그래 하니야 아버님께는 언제 <웃음> <어제도> 또 서울로 오 <웃음> 음. 이거 굴비 먹어봐 영광 굴비야 하니야 <웃음> 이건 불고기야 우리 매일 먹으니까 음. 너다 먹어 아. 이것도 먹어봐 엄마가 넣어준다고 아. 안 드셨어 요건 명란 젖인데 엄마가 안이어트이라안 드실 거야 먹어 먹어 세상 두부. 난 하니 네가 먹는 걸 보면 즐겁더라 냉장고에 있는 건 간식으로 싸갈테니 아, 가져 말고 먹어. 이거 우리도 후 걱정되네 여기는 학교 구독과 좋아요! 페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 8번 c 단조 작품 제 14번 c 단조 월광 아... 또제1악장은 장중하고 비참한 정서를 탐은 거고 또 2학장은... 저 쌤은 왜갑자 피아노 타령이야? 쌤, 어? 이 악장은 몇 박자라고 하셨지요? 아, 또 이제 먹었어요 4분의 2 박자를... 그러니까... 4분의 2 박자! 음악은 서정적인 기분이 넘쳐르는 자연적인 멜로디예요 베토벤의 비창소나 타도 몰라요 제 3악장이 어쩌고 저쩌고 쌤, 저쩌구. 제법 유식하시네요 생긴거와자이뭐라고요 지금 주어졌자면 신공격을 해요? 거기서요! 아기만 해봐요! 아, 취소 취소! 그라, 홍두껴 선생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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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에 초청장 보낼 계획이 없대요 이 yeah. 한이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선발대회 초청장을 가지고 오기 전엔 한 푼도 지원 못해요 <목소리> 교장 유선 이거 봐요! 도대체가 말이야! 이게 어느 나라 법이요! 구독, 좋아요, 클릭 이럴 수가 있는 거요! 돌편 그리할게 이름 없는 육상부라고 무시하는 거야 음, 이것도 지약 비하 아니냐 고요내 멀버 음, 리가 타고 우습게 보면 정말 가만 안 놔둔 거예요 믿기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른 거예요 방! 경찰 불러봐요 예선 때 신기록 세운 선수에게 초청장을 안 보내는 게 그게 잘한 일인가 밝혀 봅시다 주차 측에서 왜안 보냐 왜안 보낸 거예요 왜왜 어, 이리 소란스러워 어? 물음표. 회장님, 한니라는 음, 음. 선수에게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책상을 두드리고 날막 밀치고... 아니가... 에어, 이거 두께 아닌가? 쩜쩜쩜... 음, 뭐 불만스러운 게 있으면 날 먼저 찾아와야지. 타정한 척 하지 말고 이손 치워... 네가 이번 대회 대표팀 코치로 임명됐다는 걸 잊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찾아온 내가 어리석었지... 간다. 음. 잠깐 기다려. 음. 내가 특별히 한의 선수를 봐서 초청장 하나 만들어주지. 진짜? 솔기... 아니, 유코치! 그건 비공식 기록이라서 곤란해 <웃음> 결승 때는 <웃음> 엉망이었지만 예선 기록이 정말 좋았던 건 확실해요 <웃음> 그래? 또 그런 좋은 기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원 한번 들어주시죠 귀쪽 <웃음> <웃음> 잠깐 기다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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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코치만 믿고 초청장을 보내줄 테니 응. 유코치한테 고맙다고 인사나 하시오. 좀, 좀, 좀, 좀. 열심히 해보게. 날 이기려면 발버둥 좀 쳐야 될 걸세. <웃음> <웃음> 언제는 무시하고 약박한척 웃음, 웃음 야비한 웃어 같은 읍내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부자였던 준태는 나를 밀치고 각종 대회에 나갔고 고등학교 때 녀석의 계획적이고 비겁한 행동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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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꽃도 가라고뭐 하니 도대체가 말이 돼? 엄마가 많이 좋다고 했잖아요 나짜리지 말고 잘좋게 지내라고 하니. 했잖아요 하니. 아빠도 하니 보고 뭐 예쁘다고 그랬어요 하니? 잠상한 내란 말이에요 하니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네! <웃음> 아우 골치야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장가가서 아 <웃음> 이제 겨울이 되면 하니 혼자 추운데서 고생하게도. 아니가 우리 집에 오면 밥도 많고 그거 물도 나오는 목욕탕도 있고 엄마가 빨래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거 저고너 그러다가 아빠가 하시면 어떡하려고 또 엄청 혼나고 싶어서 그래? 참! 맞다!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빠랑 누나랑 허락하면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인정 인정 사 인정 킹장 <웃음> 백님 공룡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지방 공사 현장이랑 해외 공사 현장 잉 따르르르릉? 뭐야 이거 아 여보세요 어? 뭐라고? 뭔 살림? 구동료 <목소리> 아니 아빠 쉽게 말해서 하니가 우리 집에 있게 되면 엄마도 좋고 누나도 좋고 아 오냐오냐 오냐. 지금 아빠가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끝난다 야호! 봐요 엄마! 아빠는 좋다고 하시잖아! <웃음> 들어오기만 해봐라 예스! 엄마마 <목소리> 찬성하면 엄마가 허락하시는 거냐 그쵸 맞죠? <목소리> 누나 어디갔어요? 명화 누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댔어 너도 명화 누나 본받아서 공부 좀 해라 치, 치. 그나저나 한이가실 방은 어떡하게 방이 있어야 재우지 내 방에서 같이 자면 되지 뭐이장수이와너 <웃음> <웃음> <웃음> 거기 있어 <한나? 웃음> 차와 음악 총일 타방 베토벤의 피창소나타 제터학장은아음 슈베르트의 차장가 아니 피아노 오종주곡 숭어 음... 뭐차르트 쇼팽 바하 자이코프스키 중얼중얼 옹알롱알 쫑알쫑알 탈달달달달달달 어헉! 명화씨! 여기요! 홍두깨 아,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 동기가 아, 하도 아, 따라온다고 해서 그만 아, 어휴 어휴 찬만해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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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좋죠! 음악은 곧 어? 생활, 모든 인간의 기본 예술, 어? 지식통동안 어머!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시나봐요! 피아노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눈만 뜨면 피아노 연주 음. 테이프를 듣고 <웃음> 자면서도 피아노 소리를 들어야 잠이 잘 옵니다! 와 음악을 좋아하실 줄은! 음, 어허허! 어, 어. <웃음> 에, 그리고 또 뭐였더라? 오늘 명화 씨를 보신 목적은요? 명화 씨와 가려고 도장 구해놨습니다. 정경이 여사 귀국 기념 피아노 연주 입장권 짜잔! 어째? 가려라! 허파파 파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냐허냐아 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모름표? 나무 이불쑤쑤. 괜찮아. 찌릿찌릿. 여기는 한인네 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한입랑 결혼해요. 자, 이렇게 음.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물을 알맞게 넣고 음. 빠른 시간에 팔팔 끓여야 면이 꼬들꼬들해지는 거야. 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계란 한 개를 톡. 자, 됐어, 먹어봐! 짜잔! <웃음> 하니야, 어때? 맛있지? <웃음> <웃음> 응, 청수야너먹잘라이구나 집에서도 매일 요리하니? <웃음> 저 하니야, 너 끼니 때마다 라면만 먹니? 응, <웃음> 간편하니까 빨래하기도 귀찮고, 잘 때도 혼자라 무섭고, 춥기도 하고 그렇지 응 면치기! 그것 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육상도 잘 하는 거야! 넌 세계대회 선발전도 나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편하게 지내야 돼! 응... 그런데 왜 우리 집에서 살기 싫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알아? 싫어, 싫다고 했잖아! 내가 너 부인이라도 되냐? 같이 살게! 애들이 흉 번단 말이야, 싫어! 이엉 부인! 심장통 후달달달 나, 도 알아볼 더듬더듬 그래도 내가 널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것 머뭇머뭇 아, 머뭇. 그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에이, 나는, 나는 부끄부끄 아니 너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뭐 화들짝 느낌표 빚질 빚질 점점점점 발칵 아니야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보아라 여기 드디어 뭐? 너의 초청장이 나왔다 라면이 이건데 뭐? 몰라 스포 어디 있어 이들 뭐야 어? 그날땐다 그런 거 그냥 왠지 그애만 생각하고 위해 주고 싶은 거 그날 사춘기. 아니야 선발대의 초청장이다. 드디어 기회가 너에게 온 거야. 이번 선발전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거기서도 우승하는 거야. 난할수 있어. 세계대회 우승이야. 우승. <웃음> 엄마, 오늘이 선발전 시합 날이에요. 오늘 이기면. 호주로 가서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거래요. <웃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힘껏 달릴 거야. 엄마가 지켜봐 주세요. 아니, 하니! 아니야. 우름표? 빨리 학교 가자. 책가방 이리 주고 따라 나와. 그럼. 오늘 시험 날이라고 우리 아빠 차로 그... 학교까지 태워다 주신대. 아니, 음... 니 빨리 학교 가자! 책가방 이리 주고 따라 나와! 아, 그럼이또 오늘 시합 날이라고 우리 아빠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신대! 싫어! 난 뛰어갈래! 아침마다 몸풀겸 항상 뛰어갔단 말이야! 꿈뽑꿈뽑... 탈 거야? 안탈 거야? <웃음> 장수 너나 타고 와! 탁탁탁탁탁 <웃음> 어? 아, 아빠! 저 간식통 좀요! 음? 빨리빨리빨리빨리! 모름표? 빨리. 아니야 가지마 아이죽다아니야아니 <웃음> 이리와 오빵 순선도부 2학년 아니보다한살 많음 왜? 나 지각 아니잖아 에? 맞아요! 형니 라면도 안 먹고 위반한 거 없다고요 <웃음> 세상 억울한 중너 응? <웃음> 오늘 거기겨라안 그랬다건 이 오빵들한테 매일 기합이 나야겠나 응. <웃음> 하나 둘 2, 육상부 구호 재판! 에이, 달려라! 다리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틀리시죠? 틀리시냐고요, 교장 선생님? 에이, 나 몰라라. 지금 전교생 모두가 육상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이, 달려라. 아니 글쎄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학교 버스를 내줄 수는 없어요. 전례 전례. 우리 학교 합창부가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교장 교수는 여기 버스가. 에이. 에이. 짤랑 끙 구독과 좋아요 치, 오늘만큼은 학교 버스 타고 당당하게 출발하려 했는데 중학교 때 경기가 있던 날 수건 하나 버리에 칠근 동요매고 시골버스 탈 돈이 없어서 먼지 뒤집어 쓰고 경기장까지 달리고 달리고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릴 땐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쩡쩡쩡 음, 눈물 쭈르륵 쭈르륵 쭈르륵 쭈쭈쭈 우리 육상부 녀석들에겐 그런 꼴를대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불쌍한 녀석들 선생님!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라니? 허, 아니! 동네 동네 동네 동네 동네 한번 더! 여기는 세계주니어 육상선발대회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세계주니어 육상참가선수 선발전 아무도 우리 아이못 이기쥬 어차피 한이가 이기쥬 킹받는 부분이구요 저거 내까 빨리 아빨리 어쩔티비 저쩔티비 무티비티비대티비짤미짤미로킹 지금 하나 이킹 어차피 내가 사는 거 모르죠 응지기죠똑같이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물안구 물어본 사람 사람 아, 근데 어쩔티비약올리죠 어쩔저쩔 안고 와. 하니 만세! 음. 빛나리 육상부 만세! 나지 가보자! <웃음> 구독, 좋아요! 아, 아, 여러분! 우리 빛나리 육상부의 하니 선수를 이토록 선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지금부터 제 1부 첫 선서로 독가수 홍두깨 선생님을 소개하겠니둥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는어 <웃음> 아, 아, 아. 여보세요!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인 줄 알아요? 아니, 무슨 권리로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야?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초태는 용서 못 해요! 용서 못 해! 구독과 좋아요 초태라니 빛나리 육성부 코치를 뭘로 보고! 쌈땅모다! 다음은 여자 100m 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여자 100m 출전 선수는 뭐럼표? 쌈땅모다 해제! 속히 스타트 라인에 정렬해주세요 일번 네임 음. 오미자, 이번 네임 주상미, 삼번 네임 음. 이길자, 칠번 네임 사니. 입기, 입기, 입기, 입기, 입기, 입기, 입기, 입 이 학생이 코리아 <웃음> 육상캐의 새뼈이군요 <웃음> 예, 그렇습니다 스미스 회장님 <웃음> 두고 보십시오 이제 호주에서도 <웃음> 한국의 나이리 선수 열풍이 일어날 테니까요 <웃음> 오호 결쇼미라, 호주 육상협회 대표회사 대환용 애니웨이, anyway, 우리가 오픈한 대회 빛내주기 바라요 호호 문제 없어요 스미스 회장님 100m 경주 금메달은 제 거예요 아이코 우리 호즈 선수들 강해라네요. 하하하하하하. 깔깔깔. 제자리에. 나엘이 이미 선발 선수로 확정됐다고 우쭐대지 마. 제자리에. 깔깔탕탕탕 탕. 이미 나의 목표는 나이, 가아니야 난,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볼테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나 보란 말이야. 7번, 7번 내,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나일 n 선발 선수로 확정됐다고 우쭐대지 y 이미 나의 목표는 나이 너가 아니야. 나 세계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볼테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나 보란 말이야.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보여줄 거야. 엄마한테 약속했어 승리한다고. 왕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아야. 엄마, 이거 보세요! 빨리 달리자 누구라도 이길 수 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쩜쩜쩜쩜 쩜쩜쩜쩜 쩜쩜쩜. 쩜쩜쩜. 바바중력 느낌표! 쩜쩜쩜쩜쩜 엄마, 하니는 행복해! 아빠도 하니와 엄마만을 생각한다고 했어! 11초 플랫! 2 0 2 신기록! 그독 좋아요! Slime, it it.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속닥속닥속닥 속닥 속닥 속닥 우쭈쭈 o o k the sook the sook the good t 아니 신기록으로 당당히 꼬리 난 선수가 실격이라니! 거기 딱 기다려! 조롱하는 건가? 당신이 책임자지! 빨리 취소해! 당장! 당장! <뾤물> <뾤물> 이것 보게 두께 한이 선수가 꼬리 나는 장면의 기록 사진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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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쩜쩜쩜쩜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러니까 우리 학교의 한이 학생을 호주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초청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창 선생님! 그 꼬마 학생 뛰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탈락된 걸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협회 회장 자격으로 개인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한이가 그, 렇게 소질 있는 학생인가요? 오, 교창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So stupid! 퀵컷 보십시오 앞으로 그 꼬마 세계적 선수 될 겁니다 상상도 못할 굉장한 스피드 가지고 있어요 어, 그동안 홍두깨 선생님 말이 사실이었어 이런 세상에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홍 선생 연락돼요? 안 돼요? 아 지금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하숙집에도 없다던데요? 체육관 경기장에도 없고… 술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전화통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요! 직접 나가서 찾아봐야지! 당장 홍 선생님 모셔와요! 아휴 우리만 고달프네 경기에서 타격됐다고 내쫓을 땐 언제고 궁시렁궁시렁 어디가서 찾는 다음 술제부터 포장마차까지 으이. 다 가야 하는 건가 고 같은 선생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못살겠네 못살겠어 구독과 좋아요 모든 게 나의 무능력 탓이야 지도자 역할도 준태 녀석에게 지고 말 것인가 나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아니, 그 녀석은... 상처가 클 텐데... 틀어라, <웃음> <타라라. 웃음> 탕 점점, 점점, 점... 두께 씨 이제 오세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죠?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아이를 보아보세요. 어디 가이지아세요 제가 시원하게 엄마 해드릴게요. 오늘따라 왜 떠나버린 거내 생각이라는 거야. 뚱뚱하고 못생기고 눈자고키 작고 이 크고 여보세요. 두께 씨 계세요. 오른쪽.